상품이 정말 잘 팔릴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안 팔릴 때 재정비, 상품정보고시, 상품페이지에 썸네일, 리뉴얼하는게 좋은지가 더 최적화가 잘 될지 궁금하다 안 팔리는 거 수정하시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팔리는 거 페이지를 수정하시면서 나름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대표 이미지의 품질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상품 명의 SEO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카테고리와 상품명이 적절하게 잘올라갔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탁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남들과 똑같이 올리면 좀 그런 것 같다. 썸네일의 제목 차별화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 아네 이것도 충분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은재님 음, 중간에 죄송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죄송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까지 한 번에 일러스트로 제작하는게 어, 이미지랑 잘 어울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텍스트로 분리해서 네이버 글씨 쓰는게 좋나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리하셔서 상품페이지를 작성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편하시는건 당연히 이미지 통으로 만드시는게 편하시지만 어, 우리 네이버가 좋아하는 페이지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어, 소량으로 사입해 가지고 잘 팔린다고 하면 품절 처리해 놓고 추가 주문하나? 아 아니요 품절 처리 안 하고요 고객들한테 어, 일단 완판됐다 그러니까 언제 출고될 거다 라고 아예 배송지원을 합니다 네 중국에서 소싱하는 경우도 많죠